우리가 응. 과연 사랑했던 적은 있는 걸까? 사랑했었지. <웃음> 밥 먹고 또밥 먹고. 하지 마. 사랑하고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밥 먹고. 뒤에서 보면은 진짜 젓가락 4개다 네 젓가락 4네 개. 다리 봐라. <웃음> <웃음> 굴레요? 어? 뭐 하냐 니네? <웃음> 야 이거 구경하러 니냐 장보러 왔지? 돈 드냐? 아니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뭐든지 어? 사치라는 게 구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 아니 장보러 와가지고 먹을 걸 사야 될거 아니야? 저기요? 저기요? <웃음> 야 먹을 거 사러 오지 않았어? 어? 내가 얘기했잖아 사치 시작이 구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어, 옷만 훔쳐가 이거 이거. 안 예뻐. 그거 있잖아 집에. 근데 신발이 없어 옷이 없냐 니네가. 아, 구입이야. 집에 다 먼저 봐. 먼저 봐. 이제 이제. 뭐가 있는데? 집에 있잖아. 털신 집에 있지 아야 털신 털신 집에 있잖아 좋아. 그지? 니네만왜 살려 그래? 아니 그냥 구경하는 거라 아니까? <웃음> 집에 가야 <웃음> 속마음이야 진짜 집에 가고 싶지 내가 만약에 집에 가봐 어? 그 날로 난 죽는 거야 나온 이상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선택의 권한이 없는 거야 집에 먹을 거다 떨어져가지고 장 보러 왔는데 사람은 와... 사람 진짜 와, 속을 못 쉬게 많아 니네 요즘 채식하냐? 김밥 먹을래? 미친거지 이제는 일부러 저러는거 같아 일부러 이유가 없어 그냥 야, 고기 이런건 안사? 고기나 뭐 이런거 뭐초콜렛 할쩍! 할쩍! 야 이건 다니네 먹을거잖아 집에서 아,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노예지 노예 그냥 이거 운전해주고 어짐 들어주고 노예야 노예 의사 어. 결정권이 없어 이렇게 해서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사고 싶은 것도 없어져. 봐봐 봤잖아요 지금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하잖아. 야 망고 하나 사자. 어? 지네가 먹는 저 천혜향이나 망고나 서러워서 살겠어 그냥 나는 방울토마토 별로 안좋아하는데 나는 방울토마토 별로 안좋아하는데 우와 삼겹살, 삼겹살 하나 사자 안먹어 안먹어 집에 있다던 삼겹살은 눈씨 고 본적이 없다 설사 삼겹살이 있다 한들 난 삼겹살을 먹은적이 없다 내가 장보는게 왜 힘드냐면 그냥 저 룸메이트의 몸매를 보면 알수 있다 탕도 안먹어 고기도 안먹어 면도 안좋아해 좋아하는게 없어 그러니까 먹는걸 그렇게 좋아하는게 별로 없어 이거 하나만 사자 뭐지? 오동 집에 있잖아 아니 이거 없어 이거 어내 아니 장을 본 적이 없는데 우동이 집에 왜 있어? 그럼 나 만두 만두 하나만 사 줘. 집에 있어. <웃음> <웃음> 한 가족이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돈을 버는 이유도 뭐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버는 거겠어요. 어, 와이프 맛있는 거 먹이고 어, 딸내미 잘 키워보자고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 거고 장보러 와서도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고 어, 우리 와이프 맛있는 거 우리 딸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이좋게 주말 맞이해서 장보러 왔잖아요. 왔는데 뭐 매콤 국물도 없어 이게 무슨 가족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뭐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이러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10년째 접어드신 저희 같은 부부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또 그렇게 살, 살아가고 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저주는 겁니다 제가 양보하는 거고 룸메이트 둘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을볼 때나 생활을 할 때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뭐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억울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뭐나면또 저런 데 있잖아요 산속 깊숙한 곳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는 듯한 그런 마음에 그런 뭔가 평안함을 느낍니다 욕심부려 봤자 내것 챙겨봤자 결국 돌아오는 후폭풍이 더 무서워요 저는 결코 지금 이 시간이 억울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해 아 행복하다 주아야 아빠 바나나 하나만 사면 안되냐 이거? 바나나 하나 왜? 여 잠시만요 먼저 드세요 오빠 프림 좋아하지? 어? 수프림 좋아하지, 어? 어. 좋아하지 어? 수프림 좋아하지? 어아 하나 사까 장난 아니야? <웃음> 좋아하잖아 스프링 저두 여자는 먹는 게 없어 그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안 먹어 과자도 안 먹어 피자도 안 먹어 치킨도 안 먹어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야안 되냐? 어 알았어 어 들어줄게 미안해 아 가벼운 거지 미안해 10년을 살았는데도 모르겠다 이제 뭘 해줄까? 음, 간식으로 뭐좀 해줘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계란 3개가 필요해요 계란 값이 많이 올랐죠? 계란 2개만 써야겠어요 룸메한테 혼나 계란 하나 계란 둘 부족해요 하나만 더 깔게요 요리의 시작은 젓가락 집에 터프오일, 따식은 다 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포도씨유를 쓸게요 프라이팬 적셔주시고요 부어주시고요 주시 먹고 싶다 광고기 방울은 두개만준비할게 방울 세개면이상하잖아 소중하게 썰어주세요. 섹시하게 뒤집어 볼게요. 양파를 썰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유튜브예요. 프라이팬 볶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전 유튜브. 햄을 얇게 썰어주시고요. 살짝 구워볼. 그냥 구우면 심심하니까 얼굴이에요. 햄의 감정을 표현 그곳을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화면을 가렸네요. 케첩 마요를 뿌려줄 수 없군요. 양파, 방울이,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 가고 싶다. 격식 있게 발라서 교양 있게 빨아먹어. 햄을 올리고. 접고 접고 또 접고 다 만들었으니까 룸메들 먹여줘야죠 맛있게 먹어줄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네 맛이 맛 어때? 먹지도 않았는데 <웃음> 맛없어 맛이 <맛있어>. 없다고? <웃음> 그냥 계란, 비싼 척, 계란 갖고 뭐하는 짓이야. 비싼 계란 갖고 야 지금, 이거 맛이 없다고? 지금 계란 엄청 비싸. 이럴 거면 그냥 계란말이나 해서 먹지. 이게 뭐야. 태생할 아우. <웃음> 아, 쪼가, 쪼진 미안, 미안한데. 어, 어. 나는 어. 오빠가 좀 어색해. 어, 그래.